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사냥을 안 하고 스킬을 쓰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내구도가 달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원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옷 같은 것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달른 거니까 아무튼 뭐 품화 시스템이 있다고? 야... 마비노기 게임 재밌네 어? 야 마비 유저들아 아니 현실적으로 할 거면 은뭐 나이 먹는 시스템도 있다 가지 그래 그 젊어지는 회춘약도 팔고 <웃음> 어? 있는데 야 그러면은 뭐 배도 고프고 살도 쪄야겠네? 살찌면 그 다이어트도 해야되고 <웃음> 맞는데? 뭐 다이어트 포션도 있긴 해 어? 하, 참나 아니 뭐 낚시도 있냐? 응 어. 농사도 지어? 아좀 귀찮긴 해 아니 뭐 나무도 캐냐? 캠프파이어 할때 최고지 아주 그냥 뭐 연주 악단이 있긴 해 그냥 뭐 피아노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뭐 캐스트라도 있고 말이야 어? <놀람> 아, 미치고 팔짝 뛰겠네. 그것도 있는데, 너 혹시 마비노기 하니? 마비노기 멈춰!